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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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심한 편입니다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세개의 프로젝션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바깥쪽 프로젝션 두개가 하향등 안쪽 한개가 상향등입니다 즉 4등식 타입 프로젝션 헤드램프죠 그리고 DRL 미등라인과 함께 사용하는 2way 방식의 LED 방향 지시등이 있습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지원하는 정션박스입니다 MFR이나 프로젝션 모두 같은 광원을 사용하게 되지만 전력 소모나 제어 로직이 다르게 되어 정션박스를 변경해야 제조사에서 의도하는 내구성이나 성능을 보장받게 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원 차단을 위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 후 보호캡을 씌워 접촉을 방지해줍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와 헤드램프들을 탈거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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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특이점은 바로 커넥터 배선의 길이입니다 MFR과 프로젝션 커넥터 차비 위치가 달라 기존 커넥터를 그대로 사용하기엔 선이 너무 짧습니다 선이 끊어질 정도로 있는 힘껏 당겨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배선에 무리가 가기에 끊어지거나 손상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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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장착 후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텐션 없이 여유롭게 자리하는 커넥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기존 정션박스를 탈거 후 사양에 맞는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실내배선 작업은 순정핀 삽입을 통해 커넥터와 확실하게 결속되도록 했으며 면테이프로 테이핑해 잡소리를 방지해주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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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조사각은 선행 및 맞은편 차량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을 경우 제대로 된야간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해당 전조등 시험기는 매년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라이트 테스터기와 차량을 정렬 후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심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출 수 있도록 조사각을 맞춰줍니다. 조절후 확인한 운전 속도 수치고요. 칸달라는 광원이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동승석 수치입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프로젝션에 주는 구조적인 장점은 물론이고 LED 방향 지시 등으로 바뀌어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게시한 MFR과 프로젝션 수치가 있는데요 참고용으로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양을 비교했을 때 외관적인 측면뿐 아니라 예간시야 경험에서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쿼드오프라인에서도 두 사양 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룩지게 비추던 MFL과 비교해 프로젝션은 깔끔하고 뚜렷한 쿼터오프라인을 보여줍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DTC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하게 잘 제거 되었습니다 이상 쏘렌2 MQ4 2.2 디젤 프로젝션 헤드램프 교체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